차차 한국 차 한국 차이. 차이, 한국 음식. <웃음> 자, 중국 음식 한번 해볼까? 중국 검정색이 시작. 중국 차이, 중고 중고 차이, 국, 국, 중국 차이, 중국 차이, 중국 차이, 중국 차이. 빠르게. 중국 차이. 오, 한국, 차이. 한국 차이는 시작. 한국, 한국 차이, 차이. 센트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한, 그렇지. 시작. 한국 차이. 역전했서 와. 아, 그게 이거를 지금 우리 뭐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찾는다는 게 대단한 거지, 뭐. 한국 음식이라고요? 어. 아 한궈. 자, 자, 한국 음식이라고. 차이. 총 중국 음식. 음식. 중, 중, 중, 중, 중국 음식은. 중국. 쨘! 끊세요. 쫑! 쫑. 음. 쫑. 쫑. 신촌. 신촌. 청과. 쫑. 어, 이렇게. 다시 시작. 중국어. 어, 이거 알겠죠? 한국. 중국어런한국어런다 중국어, 응. 한국어 런. 녹색으로 그냥 어? 자, 한국 사람이 참이 녹색이야 다시 한국사람 시작 한국어 중국사람 중국어, 한 중국 사람.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 런. 런. 너는 중국사람이냐 시작 니중국어 발음 좋다 시. 너는 중국사람입니까 시작 네중국어마 <웃음> <자>, 시작 기대하 <웃음> 내가 잘못 들어요 시작 네중국어마오좀 된다 자 나는 한국인이다 워워한 구어 그. 맞았어 맞았어 와, 한, 런, 런. 오, 똑같아 오. 됐어 되게 웃겨 되게 웃겼어 와, 한, 되게 정확히 와. 웃겼어 와, 한, 어. 역시 코미디니이야 요즘 개그맨 역시 시작 나는 한국 사람이다 워한 구어 아니야 다 녹색이야 어, 시작 워한구 <웃음> <웃음> 빠르게 빠르게 호흡이, 빠르게 예쁜간이냐? 빠르게 이쁘다 봐준다 빠르게 시작 <불배> 오, 어, 한국, 어, 한국, 한국 자 어. 나는 한국 사람 어 한국 한거, 한국. 좋아요 말 내가 산다는 거야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파는 사람은 여유가 없어 말말말말말말오 많이 쓰는 거예요 니 말마 니마 네가 살래 내가 살까 원 말마 원 말마 니말네말오 오늘 핵심적인 거 있어. 이렇게 쓰는 게 정상인데 대부분이 9 0게 라이를 쓰는 거야. 라이. 라이. 라이가 라이. 녹색 라이. 라이. 라이. 재밌어, 라이가. 오는 것만 아니라 뭘 한다는 거야. 누가 청소할 거야? 월 라이. 니가 할까? 니 라이 마? 월 라이. 내가 살게. 월 라이. 오늘 내가 수업할게. 월 라이. 내가 오늘 일할게. 월 라이. 내가 오늘 청소할게. 월 라이. 내가 막 한국말로 할게. 요 자, 내가 오늘, 내가 오늘 있잖아. 오늘 내가. 내가 슈퍼마켓에서 뭘좀 사갖고 올게. 시작. 월라이. Well, 월라이 like. well, 이렇게 월라이 월라이. 월라이. 월라이. 니라이 니가 해 니가 해 시작. 니라이. 월라이 월라이 월라이 시작. 월라이 월라이. 그런 거야. 뭐, 들어봤죠? 드라마 응. 응. 영어 중국 드라마. 월라이 월라이 월라이 월라이 월라이. 그리고 뭐냐면다 니라이 니라이 니라이자 니라이. 니라이. 니라이 니라이. 아 빨리 갖고 오라는 거야. 뭘 지금 뭘 해라는 거야 그 사람한테 미션을 주는 거야. 자 니라이 니라이야. 이게 뭐야? 헤이 딱 끝났어. 자 니라이 니라이야. 아 빨리 빨리 빨리. 뭐말하는 뭐 거야, 자, 라이. 그러니까 하는 음, 거. 사, 사는 건 마이고, 자, 마. 에? 음, 마이. 하라는 건 라이. 어, 음. 사는 것도 라이고. 라이는 대동사라고 해서 음. 일단 배. 음. 그럼 마이도 맞고 라이도 크으, 근데 라이를 쓰면 다 맞아, 그냥. 음. 아까 하우도처럼 자, 니 음. 네, 라이마? 니 네, 라이마. 네, 라이마. 네가 할래? 니가 살래? 니가 먹을래? 니가 음. 뭘 할래야. 니가 음. 네, 뭘 할래. 라이. 그러니까, 음. 어떻게 계산대에서 섬도 뭐라고 써서겠어 워라이 워라이 워라이 워라이. 자, 네, 뿌영뿌영 합시다. 뿌영. 부영 부영 부영 부영 부영 부영 쓸데없다고 불용 자 부영 부영 부영 원래 원래 원래 원라 한번 해봐 둘이 막 서로 내려고 하면서 못내기 하고 필요 없다고 부영 쓸용자 원래 원래 원래 둘이 해봐 저기서 릴라이 해버린지 릴라이 아 이렇게 릴라이 여가 이가 되니까 환영 환영 환영 환영 환영 환영 민동민영민영민영 황영 티영 황영 황영 황영 민, 민, 민, 민황민 황영 황영 민영민영 황영 황영 황영 황여 황영 황영 황영 황영 황영 째두개다 스타카토 짜째짧짧짧짧짧 내일 보자고 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링 링링 링링 링링 링링 짧짧짧 링링 링링 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짧 자 베이, 베이, 베이징, 베이징. 베이징. 지용. 지용. 지용. 진. 가면 안 돼. 이거 스러운 거야. 이거는 미국 사람이 하는 거야. 자 징, 베이징. 베이징, 베이징. 알겠죠? 베이징 자, 상, 상, 알겠죠? 빨거상상 네. 베이징. 베이징. 베이징. 베이징, 정확하잖아. 하나하나도. 알겠죠? 자 상해하고 북경 시작. 상하이, 베이징, 베이가 달렸잖아. 베이, 베이징, 그렇지 잘했다. 자, 북경, 베이징, 아, 베이, 징 베이징, 베이징, 베이징, 베이징, 상하이, 상하이, 베이징, 베이징, 상하이, 베이징, 상하이, 베이징. 오, 그래서 우리가 또이한 텀을 또 곡제를 끝내놓고 오고 들어왔습니다. 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던데 어 음. 자연스럽게 오나 진짜 발음도 좋아진다 지금 첫 시간 두체 시간하고 완전히 진보 짐보, 진보라고 하거든 확빨라서